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올류카니발 합법 인증 LED 전조등 튜닝입니다 할로겐 사용으로 출고된 올류카니발로 운전석 하향등 할로겐이 수명을 다해 전구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할로겐보다 더욱 높은 광량 그리고 세련된 색온도를 얻기 위해 인증 l e d 를 교체합니다 전조등 시험기에 차량을 정렬해 동승석쪽 조사각과 칸델라 수치를 확인합니다 비춰주는 곳의 밝기를 측정하는 수치인 칸델라는 나쁘지 않으나 조사각이 우측 하향으로 심하게 틀어져 있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준비한 제품은 브라비오 터미네터 이 SP-87입니다 국토부 인증을 받아 검사 통과 가능한 합법 인증 제품이며 제품 보증 기간 2년을 제공합니다 해당 차량과 같이 상하향 등 굴령 프로젝션 타입 할로겐 차량을 위한 제품으로 장착 가능한 차종 리스트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더스트캡을 열어 할로겐 전구를 제거합니다 전용 브라켓과 브라뷰 LED를 장착합니다 올류카니발과 같은 H7C 타입은 장착하는데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터스트캡을 장착 및 점등 테스트를 마친 후 선행 및 맞은편 차량, 눈부신 방지와 더불어 정확한 곳을 비춰 LED 광원 교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조등 실험기를 이용해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조사각 조절에 사용되는 라이트 테스터기는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정도 검사를 받고 있어 정확한 조절 작업이 가능하며 할로겐, HID, LED 모든 광원을 지원합니다 조절 로 확인한 동승석 쪽 수치입니다. 이번엔 운전석을 확인해볼까요? 단순히 불합의 원리드로 교체했을 때 수치인데요. 작업 전 동승석과 마찬가지로 우측 하향으로 틀어져 있네요. 조사각 조절을 진행합니다. 좌측은 조절 전, 우측은 조절 후 수치입니다. 사법 인증 튜닝임을 증명하는 사전 인증 스티커를 등록증에 부착 후 장착 사진 3장과 함께 전산 등록을 진행합니다 별도 구견이나 검사 필요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야간시야에서는 물론이고 라이트 세곤도가 바뀌어 드레스업 효과로도 훌륭합니다 이상 올류카니발 브라비오 터미네이터 스피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 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